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다가이거들고 있다. 이렇게. 일녕하장할이 okay. 안녕하세요. 이렇게. 응. <웃음> 조코씨 이렇 okay. 안녕하세요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게이름 지어주기 이벤트어떻게 이렇게. 어렇게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하나, 둘, 셋 짠! 안녕하세요! <웃음> 조코씨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<웃음> 이벤트. 이벤트! 오늘은 저희가 선정한 분들을 로 이름 지어주기 이벤트 공개를 하는 날인데요 저... 저... <웃음>